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쓰담쓰담, 사심쓰담이 전유경입니다. 오늘 함께할 크루는 지금 바로 옆에 계신데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플러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러그를 꼬자죠. 아, 제가 알기로 플러그는 저희와 처음 함께하는데 그것도 무려 회사원분들이시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분하시예요 <웃음> 아니, 근데 그러면 사내 동아리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저희 최초는 저희끼리 하다가 응. 이제 참가자분들이 갑자기 생기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 어울려서 하고 있어요. 음 근데 회사에서 사내 동호회로이 쓰담을 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저희 대표님이 그 제주에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응.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제주에 좀 좋은 그 긍정적인 무언가를 주고 싶다 어. 해가지 이제 생각해낸 게플로깅이었어요 이야, 그럼 지금 산에 몇분 정도 활동하고 계신가요? 저희 총 8명 정도.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플로그 팀이 그 매주 목요일마다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매달 한 번도 아니고 매주 목요일이면 한, 한 달에 네번 정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대표님 허락하셨나요? <웃음> 네, 대표님이 한께 허락하셨고 그렇게 아, 하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 오셨나요, 대표님? 아 아니, 네. 대표님, 가만 가만 들어와. 아니 보통 이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래 좋은 일을 해야지 할수 있지만 음... 가지마 가지마.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 OK하셨어요? 뭐 아,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근무시간이잖아요? 어. 네, 급여는 똑같이 나가니까, 네. 네. 아니, 그니까 안 좋은 거지. 네. 급여는 똑같이 나가데 노예처럼 일해라, 저처럼 일해야,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블로깅을 하게끔 허락을 해주신 건지. 어, 근데 이제 제가 요 의견을 냈을 때, 그 전에 다른 데서 한번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중독이 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웃음> 아름다운 기업 이런 기업이 잘 나가야 되거든 근데 이+ 플로+ 플로그 이+ 이름의 뜻이 뭔가요 저희가 이제 플로깅이라고 해서 이제 산책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를 이제 플러스 브이로그 할때그 로그를 붙인 건데 저희가 이제 홍보랑 이제 영상 이런 걸 제작하는 회사다 보니까 아 브이로그 형식으로 플로깅을 기록한다라는 아 뜻으로 같이 지었습니다. 인들을 갖고 가신 대표님들이 많지 않은데 저희 KBS 청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우리 KBS에 한번 나와야지. 뭐 하는 거야? 나오셔야지. 어, 지지 마, 지지 마, 지지 마. 매주 목요일 10시입니다. 들으셨죠? 국장님, 국장님 들으셨죠? 우리도 한번 주셔야 돼. 지지 말자, 우리. 지지 마. 그러면 은 오늘 저희가 지금 하기 포구에 나와 있잖아요. 네. 특별히 이곳으로 나온 이유가 있나요? 주차하기도 좀 수월하고 사람들 이제 모이기도 조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적합하다고 제, 제 판단은 제가 이곳을 오늘 선정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반영되어 있는 아주 그런 역시 기업이다 보니까 아주. <웃음> 형평성 있게 윤리적으로다가 그냥 좋게끔 하, 했군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시무식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좀 그런 자리로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대표님? 연말 연휴 이렇게 종식하고 무쭉 쉬다가 이거 플로깅 준비 때문에 어제 오후에 출근을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첫 풀근무하는 첫날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무식 현 플로깅을 시작을 하고 이따가 이제 참가자분들도 저희 새해 선물을 좀 준비를 해서 선물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다 같이 블로그의목소리 모아서 각오 한마디. 블로그 <목소리> <목소리> 많이 보이시네요. 오늘은 약간 짜잘한 게 많이 보이는데요. 뭐 플라스틱, 그냥 생활 쓰레기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떠밀려온 것 같은데 이 쓰레기들을 바로 주워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플로깅 하는데 네. 어떠세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같이 플로깅을 하는 게 매 매번 같이 회사에 앉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번씩 나와 가지고 하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한 말씀 대표님께 아, 이렇게 이렇게 좋은 플로깅 할수 있는 기회도 회사에서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먼저 이렇게 이끌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리. 아이고리. 아이고리. 야 아이고, 아. 들아 어, 도와줘요 수남 수담구독해아 좋습니다. 아, 그래서 아그첫초의 우리 애견 참가자 만나보시죠. 아니, 아니 멍멍이가. 멍멍이가 쓰레기 들어러 왔어요. 안녕. 이 친구도 항상 따라오나요? 어, 그, 큰 바위는 조금 힘들어 해서. 그런 네. 것 아니면은 같이. 네. 아, 정말요? 네. 네. 그럼 지금 일반인 참가자신 거잖아요. 네. 참여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어, 저는 얼마,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세 번째 참여. 아, 근데 어떻게 알고 시작하셨어요? 어, 제주에서 지금 1년 살이 중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제주에 살면서 조금 환경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 것들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인스타에 이렇게 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 참여하게 됐어 아, 근데 1년 살이라고 하면은 놀기도 바쁘고 관광하기도 바쁜데 굳이 이렇게 쓰레기 힘들게 주실 필요가 있나요? 걸으면서 쓰레기가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지나치면서 되게 좀 마음이 계속.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쓰레기를 주워야 되겠다. 그래서, 걸으면서도 조금 줍고 이렇게 바다 쓰레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바다 쓰레기는 좀큰 것도 많고 막 이러니까, 조그만 봉지에 줍기에는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몸무게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네, 네. 줄수 있어! 줄수 있어! 아니, 할수 있지? 아자 대답해! 할수 있어! <웃음> 봐어디한발 없어요. 저번 주에는 용당 수군연대를 갔다 왔습니다. 용당과 사기의 차이점이 요 약간 지형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용당은 화산지형이라 가지고 절벽도 있고 높낮이도 좀 있는 편인데 오늘 하기 후구는 자갈밭이기도 하고 좀 플러깅하기에 좀 완만한 것 같아요. 쓰레기가 있으면 일단 저희가 그 장소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한 플로깅 하기 한 5, 6일 전에 제가 직접 탑사를 진행해요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좀 약간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다가 계속 그렇게 탑사를 진행하고 그 선정이 되면 바로 장소를 이제 확정되고 매주 목요일마다 플로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재밌어 어 우리 아침에 양치하셨어요 아네어저 여+ 여+ 여+ 여+ 여+ 드 여+ 여+ 려 했지. 지 아, 예. <웃음> 아니, 오늘 여+ 가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아니요, 저는 이번이 다섯 번째라서 <웃음> 네. 아내하고 같이 나오는데 오늘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아. 네, 저만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아픈 아내를 간호하기보다는 아픈 제주도를 간호하겠다는 마음은 아닙니요 아, 네. 우선 먼저 여기 약속 같은 거였기 때문에 참고 네.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네. 부득이하지 않으면 그냥 오려고 했습니다. 네, 아내분이 아픈 건 부득이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쇠영아 사랑해. <웃음> 아니, 아픈 아내를 떨쳐두고 오셨으면서 이제 사랑한다는 말로 다떼우시면 됩니까? 어, 아닙니다. 저희 아내는 이런 걸더 원합니다. 경관는보다는 자기가 먼저 약속 제가 약속을 잡은 게 아니거든요. 아내가 아. 먼저 약속을 잡은 거라서 아. 자기는 못 가더라도 나는 가는 길을 원하는 사람이라서 아 정말 수영님 네. 사랑해! 네. <웃음> Good. Okay.